저기요, 그제거 아니에요? <웃음> 좀 맛있다 이거 <웃음> 오늘은 코스트코가 아닌 노브랜드에 왔습니다 코스트코의 이미지는 창고용 대형마트로 벌크로 왕창사야 싸다는 이미지고요 노브랜드는 브랜드도 없는 회사 물건을 이마트가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다는 이미지로만은 노브랜드가 코스트코 보다 앞설겁니다 그럼 맛도 싸구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그동안 이마트에서 검증된 기업 상품들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광고료나 홍보비를 쓰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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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의 주부 국수류로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 두가지 소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에 갈 때마다 째려보고 사지 못했던 소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못 샀습니다. 노브랜드에 가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게 아니고 싸서 못 삽니다. 아니 볼로 만들었기에 가격이 쓰레기봉투 가격이야? 파스타 소스가 2천원도 안됩니다. 거기에 더해 부드러운 에그 파스타 국수가 148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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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물파스타가 사실 먹물맛으로 먹는건 아니거든요 유명 셰프들이 거기에 맛있는 바질오일에 루꼴라에 뭐 해산물 척덕초덕 넣어서 맹근파스타가 먹물파스타거든요 1980원짜리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오징어 먹물파스타를 즐긴다는건 노브랜드 회장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들에게는 노브랜드에서 샀다고 말하지 않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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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태어났을 땐가? 똥치시네. 너 누구야? 이번에는 꼬리곰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품도 노브랜드에서 선뜻 손에집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마루타 오시아씨가 먹어봤습니다. 또 사먹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사먹겠다고 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비탕 추천드렸잖아요. 아마 같은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뒤를 봤더니 신세계푸드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이었습니다. 더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죠? 캡처들어 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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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게티는 스프가 분말인데 노브랜드 짜장면은 충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집 짜장맛이냐? 아니요 집에서 만든 짜장맛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캡처해보시죠 야무지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군것질 커너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리고 이게 아주 맛있다 고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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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거는 성... 저 미제인 맛이야.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저도 엄청 무시했거든요. 어따 대고 프링글스 앞에서 명함을 들이대. 저기요, 그제거 아니에요? <웃음> 좀 맛있다 이거. <웃음> <웃음> 그 이거 그, 멈출 수 없다니까. 절반 저... 열면? 어디까지 드셨어 지금? <웃음> 얼마나 먹? 어머. <웃음> <모모모> 아이 싼데 그냥 또 사면 되지 응. 고민해 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구형이 저렴해지나 일단 여러분들도 속는 셈 치고 구매 한번 해 보시죠 속아봤자 980원입니다 음, 잘 만들었네 <웃음> 잘 만들었다 음. <웃음> 내친김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중독성 깎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치마입니다. 대만산. 대만 과자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은 한과 중에 그 오란다 과자를 연상하실 텐데, 뭐 맛도 살짝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 부드러워서 이빨이 대충 한세 개, 네개 정도 빠지신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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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돌아오면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마칩니다. 시니어 너주부